안녕하세요. 조시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돈킹 도넛 중에서 도넛들 준비했어요. 맛있거는 퍼블티 퍼블티 준비했어요. 그래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거부터. 맛있어요 오늘 또 오랜만이 먹으니까 맛있어요. 와. 부드러워요. 이 동그란 것들은 궁금했어요 맛있네요 안에 아무것도 안들어가있어서 조금 빡빡해요 이건 들어가있어요 잼 이거는 제로 나오는 신메뉴. 지맛 이것도 신메뉴예요. <웃음> 안에 찜가 가득 들어있어요. 음집 메뉴에서 이 GM 들어가는 거 맛있었어요 초록색은 뒤지 만났어요. 이 카드는 파는 잼 들어가 있고 파는 연유 연유? 연유끼리?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초콜릿 맛이 많이 나고 안에 생크림이 있어요 이거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. 너무 배불러서 맛병만 해줄게요. 이거는 빡빡하고, 더 빡빡해요. 이거는 안에 잼 들어가 있고, 부드러워요, 이거. 이거는 한번 먹어볼게요. 이거는, 이거는, 커피맛? 커피맛인 것 같아요. 맛병은 그렇게 잘하지 않지만, 음, 토너들이 맛있었어요. 부드럽고, 음, 달고, 맛있었어요. 이 퍼플티도 좋아요. 맛있어요. 그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.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 안녕.